여분 역는 Q면 P다. 대이 대우는 Q가,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자 Q가 아니면 P가 Q, 아니다. Q. Q. 물결은 비물결. 어 물결 그래 P 그렇게 P 써도 거. 그렇게 쓰면 되지. 원래 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아. 어 매우 매우 예리했어. 근데 하나 안 나온 거 같은 게 있지. 뭔가 뭔가 찝찝한 거 하나 있지 않아? 아, 근데 이는 이 이는, 불러야지. 이는 그러니까 이 이가 이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자 뭐가 안 나왔을까? 아니 진짜 추측으로 풀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우. 여기 대우. 그래 그럼 뭐가 대응되는 거야? 뭐면 뭐다? 뭐가 아니? 피가 뭐, 음, 아니면 도 아니다. 어, 이게 2야 아. 그아 이거 다뭐예요 이거 답? 네. 음... 답... 응. 뭐라고? 답이 5예요? 5번, 5번 맞아, 그래서 아...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역하고, 역하고 음. 역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여하고 이하고 대우랑 이제 여기랑 대우가 뭔지 알면 이도 충분히 아니,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면 됐지 알겠지? 네 이가 이제 뭔지 알았다 네 음,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